내을안트 보이는 거예요. 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독.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들. 구독. 구독. 구독. 오늘 타키아나를 만나본 지가 너무 오래 돼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 오케이 대충 알았어 네. 한판 해보긴 했었어요 키아나를 감전 대 정복자라 계속 치면은 정복자 무조건 이기거든요? 고었네 아~ 바텀 터졌어? 아군이 당했습니다이렇한방 날아올 것 같은데, 미현이랑 같이 바텀 날리고. 이건 데 클레드가 은신 볼수 있어서 캐아상도 되게 좋아. 저거 저렇게 써도 은신을 볼 수가 있어요. 바텀 형이 이제 볼수있어 아, 안 해. 그걸 안아보네. 위에서 있는 것부터. 이제 마당 갔거든. 바리프 타이밍 한번 아이브해 보자. 비리좀 하자. 와... 와... 진짜 키야. 개잘했 다... 이거 뒤야... 이거 뒤야... 아, 너무 빠른데 근데? 야, 그거 맞으면 안 되지. 아줘 레오나가 올라왔어. 레오나가 올라왔어. 그래도 하나 데려가서 이득이거든? 합이득. 아, 근데 못 잡네. 라인도 좋아서 돌아갔다 아, 게임 템포 개빡스야 형들 이거. 나 체리차 못 읽어도 봐줘. 템포 엄청 빨라. 레오나 읽지도 못했네. <웃음> 방금 루블랑 아 리븐 리신 칠 때가 아니었는데. 그냥 뺐으면 풀도 아끼는 건데. 난리신 아까 탑 쪽에 있었으니까. 아씨내 대포. 탑 쪽에 있었으니까 다음 라인 볼 때까지 좀한턴 쉬었다 갈까요? 비슷아 아니 이거이료 말리 장선 세웠 네？여기 있다가 가 사람 도 어느 정도 클레드 를 해？하는 거겠까 미하긴 한데 와드 바뀌어있어서 괜찮을까? 아주 개좋은데 파이팅인데 아 좋네. 면 빨리 밀고 바텀 틀 주고 싶어가지고 대포 두 마리 있지? 지금 바텀 같아. 얘를안 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 제발 아 죽었 다. 아, 아래로 나왔어야 되나? 좀 따라가서 칠걸 아. 안 죽을 수 있는 건데 죽었어 일부러 포탑 만에 쏘서 치는지 안 치는지 대체 제대로 못 보게끔 유도한 다음에 다이브가 끊은 거거든? 아 근데 좀 쫓아가서 칠걸 너무 성급했다 야, 라인 많이 맞긴 했어? 맞아 그건 맞아요 라인도 그래야될거같아요 아아 승량 못떴어아 르블랑 못봤어 아 미안하다 르블랑 여기 있었네 아 미안해 내 실수야 르블랑 6고0원 나이스 바텀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이거이었다오처음까지 좋아요. 괜찮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아아 철거 등호기 진짜 잘한것 같은데? 이거 키아나 더이상 못돌아네냐 이제는 2칸 남아서 깔끔하게 피해주는 부분이고 이제 리션 딱올수 있다는 부분이고 하지만 우리 카드스 윗동선이기 때문에 딱 빠르게 밀어주고 붙어주면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거 엄청 세다는거 르블랑 엄청 세다는거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고 몇가지 부분인지 모르겠고 어일다 아, 광고에 들어오네 저이안먹지 확인만 하는거같은데 게임템포 왜이래 이거 왜이렇게 빨라 나 이정도 게임하려고 돌린거 아니란 말이야 맞은 인거 같은데 와드 누가 치소하놨 이거 키 하나 안나와요 아예 안나와요 그냥 저분이 좀 명구하는 것 같아요 의심만 보이면 들어갑니다 아 W잘못 썼다 아씨좀더 짧게 쓸걸 저분도가 맞긴 한데 내틀 있는데 아 없나? 안돌았나? 와날렌거봐와 진짜 날래다 너무 날렌데 바텀 나이스 바텀 개나이스 꿀렘에 먹고 다시와서 다시 또 갑박합시다 여기 꿀렘에 있거든? 되나? 되나? 나이스 더 끊어주면 진짜 레전드 아 나이스 플래시 여기다 탑세다 떼요 탑 밀면 될것 같은데 탑 밀었다 아, 이거 좀 애매하네, 근데? 생각이가 헤르메스 가기도 그렇고, 닌자 신발 가기도 그런데요? 카도스 무난하게 크고 있어, 일단. 진짜 잘 크고 있어. 더 키워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어드라를 갈까요? 이기잘 나누고 있는데 애들이 나타났지 뭐야 저가 적도 없는거 저기를 타는 거 보니까 뭐가 오는 거 같아 어,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누가 오는 거 같아서 아니었네 르블랑 미드였네 르블랑만 조심하면 되거든 리신 께네 그 피아나 맞춰면 상관없어요 가겠 네, 어봤 어？아, <웃음> 너무 안좋게 잘렸 네. 아, 수가 안 맞았어. 아, 없나? 아, 이걸 손해봐. 아, 이걸 손해봐. 이걸 손해봐. 아. 저 방금 뜸드는 게 머프 녹였던 거죠 아까 그거 표탄밀 때. 하지 <목소리> 내가 캐리한다. 내가 집대해야 돼. <목소리> 하이 피아나가 자기 라인 버리고 만드라는 만큼 제가 라인에 두영상안 해줬기 때문에 아 대중이나 에어나 상대로 대중이 괜찮아. 오히려 지형이 조금 해가지고. 했죠? 하나만 피워 살아. <웃음> <웃음> 하나만 피워 살아. 방금 일부러 탑했어요. 아칼리 탑까지. 이게 얘네가 조합이 날래가지고 진짜 스킬 잘 써야 돼요. 진짜야 이거 진짜. 키아나 르블랑 리신 키아 뭐냐 카이사야 카이사. 4인 이 사인 그 이그핑콩이 미친 챔퍼들랑 이 진짜 잘 해야 돼요. 이고 이게 가면가냐? 오렐로 안 가고? 그러면 가는가? 하나 맞은 거 같네. 아, 이렇게 네. 아, 네. 게임을 저렇게 푼다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나 가공이 아, 없구나. 끌어지지 한번. 나이스! 헤이드 없다니 아라 먹을게 아못 아, 아! 썼네 아 씨. 너무 오바했나? 좀 오바했나? <웃음> 나이스 아 이거 잡을만했는데 근데 아. 너무 어설프게 했어. 했어 와드 와 와드 반응 봤냐 얘들아? 와드 반응 봤어? 와드 반응 3 레전드 와레오나와드방은 뭐야? 이거 이거 슈렐리아네요슈렐리아레라리아 레럴리아 레럴리아 레럴리아 레럴리아 레럴리아 레럴리아 레럴리아 레럴리아 레럴리아 레럴 못나가, 일단 못나가 사이사 쭉 뺐네요? 이런 거 가도 돼요 지금 키아나랑 아칼리랑 선네 아칼리가 죽이거든 그냥 두개 패거든 진짜로? 근데 갔어 그 아칼리 형이 갔어 시야 좀 잡고 합시다 얘네 조합이 너무 각계 전투에 능한 조합이라 범위키 맞다. 지나이스 아, 그래, 이네 뭐 잘했다. 진짜 잘했다. 드레시. 하지마 친구야 아 애매한데 이거 리신 공이 없다고는 하는데 이스 먹어서 용 우리 거고 우리 다음 용뭔 끝났다 이겼다 응. 이길 때까지 영 치파나 안 타도 될거 같죠? 와 말이 돼? 약간 집중력 풀렸다 이영 나쎄거든 진짜? 버텨 아! 아씨 궁 있었구나 와 아, 여기 다 죽어? 아궁 있었구나 자야가 좀 많이 밀린다 패밍 차이 와, 얘네 레벨 왜 이렇게 높아? 정글만 이랬다. 차이. 와우. 이리동도 죽지 와우 까 나도 죽지 않을까? 나도 지 않을까? 나도 죽지 않을까? 나도 죽지 일단은 자야 혼자 먹입시다 와 데미지 왜저려고 저거 뭐야? 레전드 찍네. 진짜? 이거 몰랐나 보네. 애들 여기 는줄 내가 죽는 데 이거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슈 n 나이스 슈퍼나이스. 먼저 e t 못하 one of the t w 얘네 n e of the 죽어 o one of the two, one of t 이 e 어 w o one of the two, one of the two, one of the 용도 다 쌓여있고 <목소리> 이것도 무거워가지고 거였어퓨한 방에 죽어? 개만 게임 진짜 똥만 게임. 근데 이분 누구더라? 나는 대포 이넌뭐이 외로운 놈인가? 누구죠? 이분? 우리 원제도 프로였네. 생각해보니 이번 안타거든. 치면 보이지 않나? 다했습니다이사 포탑을 파괴탑을수 있나? 억제두 개인 것 같은데. 8사가 AP가 아니라서 딜이 게게안박세에이야 나이스 okay, 미드 아 이거 그거구나. 여기 신생팀 루나의 페타줄 걸. 나이스. 지지. 진짜 아, 진짜. 아니, 뭔. 그니 금막게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챌린저가 왜 이렇게 많이 섞여 있어?